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이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바로 멸치국수랑 매운 비빔국수랑 고기 깍두기야 아, 총각김치야 제가 이런 국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멸치국수, 단치국수, 그리고 비빔국수 이거는 뿔면 양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빨리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1인분, 1인분입니다 멸치국수 이건 너무 맛있어 유부가 들어있어요 얘를 먹으면 이게 먹고 싶고 이걸 먹으면 다시 이게 먹고 싶고 이것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웃음> 이, 이, 이 조화가 너무 좋잖아요 나면서 우와, 어, 우와, 어, 어, 어. 엄청 맛있다. 기대 안 했는데. 저는 총각김치가 너무 좋아요 음 얘는 일반 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는데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와 어, 엄청 매워보인다 일단 면만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생각보다 매운걸 야, 괜히 매운맛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전 분명히 옛날 매운맛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뭐든지 매운맛으로 먹었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 음식들이 너무 매운나 불닭볶음면보다 매운데요? 훨씬 와, 입술까지 얼얼한 느낌이다 맛있긴 맛있어요 매콤한 맛인데. 음 이거지. 그도 조금씩 조금씩 고기랑 맛있는데 커올는같다 많이 맵네요. 스트레스 풀리겠어요 어, 매워 요즘 이렇게 매운걸 잘먹는 사람들이 많단 말인가요? 진짜 최고! 정말! 짱 맛있어요!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화지 이거는 막 이렇게 유부도 있어요 제가 유부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집에 이 총각김치가 이제 너무 삭아가지고 좀 아삭한거 먹고싶어서 비비고 비비고 총각김치 를 조그만거 샀거든요? 요거에 두배정도 있네? 요정도 있는데 어. 그럼 되게 맛있는데요? 맛돌인데 해녀말투로 너무 딱 적당히 맛 있는 종각 김치만. 아니, 가을무도 아닌데 양념 맛인가? 얘만 매운맛 안 시켰으면 하... 완벽했을 것 같은데 먹기 너무 두려워 이렇게 매울 줄은 몰래 담가? 국물 다 먹었거든요? 면? 여기다가 살짝 깬거 먹으면 비빔국수인지 물국수인지 모를 뭐야? 희한해요 분명히 국물 있는 국수처럼 먹어지는데 맛은 비빔면같은 맛? <웃음> 어, 맛은 비빔면같은 맛이라서 좀 이상한 느낌이네요 파 밖에 안보이는데? 참고로 얘는 세트메뉴로 시키며 있는거예요 고기 단품으로도 단품으로도 시킬 수 있습니다 매운걸 요즘 에 이렇게 다 매운거죠 매콤한 견디란 매워 불닭볶음면 을 먹으면 더 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라면도 조금 더 매웠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와 얘가 훨씬 매워요 와 난리 났다 예상을 벗어난 여기 생각도 못한 매운맛 이럴게 왔으면 이걸 꽃빼기 시킬거거든요 매운맛 안시키거나 진짜 맛있어요 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편집해야겠다 우리 편집자들이 처음부터 어, 없던 것처럼 해주겠지 멸치국수 멸치국수 먹방 끝! 김치가 너무 맵네. 아이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하루 보내시고, 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